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아, 벌써 5월 중순이네요.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기를 남기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일하니까요 <웃음> 낮에 낮엔 자니까 오늘 영상일기를 올린다고? 올리... 오늘,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순 없잖아? 이건 이제 뭐말안 해도 더다 아는 사실이지만 <웃음> 웃긴거는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제가 언제 쉬었죠? <웃음> 어 그래 어... 금요일날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은 토요일이 되지 어 토요일날 토요일날 날... 쉬고 어 아, 지금 말문이 자꾸 막히는 게 <웃음> 자다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여름이 이제 한창 다가오면은 해가 금방 이제 뜨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면은 집에 커튼을, 검정 커튼을 쳐놔도 잠이 안와 이게 피곤한데 피곤함에 쩔어 있는데도 잠을 푹못 자요 <웃음> 잠을 이제 못 자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문이 자꾸 막히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금방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 네, 토요일 일을 쉬고 이틀을 쉬는데 쉬는 날 정말 안 좋은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네. <웃음> 쉬는 날 제가 저거 마저 올리려고 그랬어요, 저거 뭐지? 저거 배드드림 코마를 엔딩 봉고를 올릴라 그랬는데 올리질 못했어 토요일날 이제 아침에 방송을 이제 또 해본다고 금요일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침에 방송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음. 저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걸 자꾸 까먹게 돼 쉬는 날 진짜 말 그대로 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웃음> 안 놀고 일요일? 아 토요일날 놀았구나 생각 해보니까 일요일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운동도 에해 밥도 안 먹어 그냥 말 그대로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어서 누워서 이제 뭐해? 유튜브... 이제... 그날 올라온 거 보거나 트위치는 일요일날도 제가 보... 보는 그... 스트리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 보고 그냥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은 그거 보는 거죠, 그 상을 보거나 어, 스위치 갖고뭐 빈둥빈둥거립니다 어, 그날은 이제 뭐 했냐면은 사막의 유랑단이라고 제가 옛날에 올린 거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로 어, 음, 발매했을 때 그거... 엔딩은 옛날에 봤고 게임도 연재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임 나왔다 신작 게임 있으면 그거만 그냥 올릴까봐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도전과지를 하나 깼어요 쥐를 128마리를 이제 그... 함... 함선? 배에다가 이제 넣어놔야 되는데 <웃음> 애들이 <웃음> 새끼를 자주자주 안까 어그 인원수가 이제 적다보니까 계속 백 마리에서 그밥 파는 거랑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돈은 충분한데 이제 엔딩도 봤으니까 그 재료들이 쓸데 없는 거 그렇게 해속 모아요. 그 사막을 그 횡단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웃음> 그 쓸모 없는 재료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있고 꽃. 치고뭐 고기가있다고 쳐 그러면은 고기에 이제 함선에 배치할 수 있는 그 고기량이 만약에 100개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그.. 한 고기를 묶는 단위가 100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씩이야 최대 5개 그러면은 고기가 최대 한도량이 5개에 어.. 총.. 총 수량은 100개인데 그걸 묶을 수 있는 최대 량이 105개인거지 그니까 러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라고 치면은 <웃음> 그 상점에다가 이 고기를 100개씩 팔려면은 5개씩 팔아야돼 미친 게임이 그러다보니까 그 인벤토리 정리가 안되는거요 미친 게임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계속, 계속, 그거를 팔아도, 목록이 끝없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순서도 엉망이야. 그, 자기가 이제 얻었던 아이템 순서대로 그 끝부분을 향해 가는데, 이름 순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웃음> 아니, 미친 게임 아니야, 진짜? 그거를 쫙 보면서, 내가 이제 불필요한 걸 팔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걸팔 수가 없어요 불필요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일은 어... 뭐 그렇게 쉬었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그걸다 해... 하고 쉬었어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안 좋은 것같아 그거는 분명히 토요일날 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 <웃음> 그러니까 토요일날 올라와야 될 영상 일기도 안 찍은 셈이죠 일요일은 뭐 집에만 있으니까 진짜 찍을 영상이 없다고 쳐도 게다가 토요일 12시에도 방송을 했거든요? 대바다를 했어 대바다를 했는데 그것도 안 올렸어 그것도 편집해서 올리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걸 안건데 사람이 자기 이게 월... 월... 아니 일을 본 직업이 있고 일을 하면은 게임을 올리면 안돼 게임 영상 아예 무, 무슨 영상이든 그 길이가 길면은 잘 안보게 돼요 특히 나같이 이거 찾는 사람이 적거나 뭐캠 안까고 이거 인기 없는 이제 컨텐츠 자체를 이제 만들 수 없는 시간이 없는 인간이라면은 이거 뭐 연재를 이렇게 뭐한시 30분 이상 뭐 이렇게 하면 안될것같아말 그대로 영상 일기 이것도 좋은 컨텐츠는 아니지만은 그니까 시간 자체로만 따지면은 이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 거지 게임도 쉽게 뭐 이렇게 짧은 게 있다고 쳐도 그거가 이제 뭐 약반 게임이 아닌 이상은 한건 아닌 것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한다 쳐도,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뭔 소리냐? 게임을, 보잖아? 그러면, 시작부터 엔딩이 있는 게임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되게 예전에 배운 건데, 제가, 인지를 안 하고 있었어요. 배운 건데, 인지를 안 하고 있었어. 무슨 소리냐면은, 게임을 만약에 처음부터 올리면은 어? 어, 반응이 없네? 한 몇십 편 올렸는데? 그러면은 난, 나도 안 올리게 되는 거야! 안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댓글도 안 올리고 이제 좋아요도 안 누르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이 새끼 왜안 올리지? <웃음> 이... 결과 결과로... 결론적으로는 둘다 병신이 되는 거야 올린 애들도 병신이고 반응 없던 애들도 사실 보긴 봤는데 반응 없던 애들도 병신인 거지 왜냐 반응이 없으니까 안 올리지 반응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재미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지 한심아 <웃음> 음, 그렇다 보니까 음... 게임 연재를 하지 마 어, 게임 연재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이제 짤막하게 한 5초 정도 자막으로 딱 올리고 뭐하고 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주간 편집을 올려야 돼 분명히 이거는 그래서 주간 편집을 한다 치면은 이게 또 편집으로는 짧아서 좋은 점이 있는데 짧은 만큼 임팩트를 세게 넣어야 돼 저한테 그런 시간이 어딨냐고 이게 일하고 들어오면 그냥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하나 배운 거는 브이로그가 정말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그만큼 입을 잘 털고 얘기할 거리도 많고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되지 그날 이제 보여줄 거뭐 뭐, 어르신들 타겟이라면, 뭐, 어, 뭐, 봄날에 이제, 뭐, 산에 올라가서, 야,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꽃도 확장하게 피었다, 이런 거막 보여주면서. <웃음> <웃음> 쌍팔년도 노래, 어? 육, 육십년대 이제, 데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이런 노래 나오면서, 뭐, 이렇게 타겟팅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 제도 저도 요즘에 보는 거뭐 워홀 가서 워홀에서 있었던 일들 뭐썰 풀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거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이런 얘기를 하는 거뭐 그런 것들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거 같아요 아니면은 요즘에 뭐 핫한 이슈 그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제일 병신 같은 이제 병신 TV 어 병신 TV라고 부를게요 병신 TV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웃음> 유머 <웃음> 같은 글 그냥 제다 긁어다가 영상에다가 그냥 슬라이드 쇼로 음악 깔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영상이 아닌죠 그거는 쟤는그 제다 그런 거 병신 TV라고 부르는데 음, 그런 거 많잖아 음, 그런 걸 해야 돼 어. 만약에 보는 애들 수준도 이게 낮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줄 수 밖에 없어, 확실히 이거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수준을 따라갈 수 밖에 <웃음> 저도 어차피 낮은 수준이지만은 저는 지금 아예 수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니까 러 컨텐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수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니까 러전 낮은 수준을 하기도 싫은데 그러다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제 상태를 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상태의 수준을 만들자고 하자니 그렇다고.. 그..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게임 쪽인데? 어..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냐? 게임 리뷰를 할수 밖에 없지 넌 제발! 게임 리뷰! 리를 해야돼! 그래서 이번 주 목표는 배드드림 코마를 어떻게 해서든지그 엔딩 본 거를 편집해서 올리고 그거는 풀영상을 올릴거예요 그... 엔딩을 두번 봤는데 엔딩 1회차 엔딩본거는 편집해서 올리고 2회차 엔딩본거는 그냥 통짜로 올릴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냥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그냥 엔딩까지 그냥 싸다고 그냥 싸다고 날리면서 그냥 그렇게 올린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통짜로 올려버리고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웃음> 요즘에 리뷰 리뷰 한다고 계속 리뷰를 안하고 있는데 애가 약간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그거인거 같아그 디보션 같은 경우에는 스팀에 만약에 뜨면은 스팀에 뜨면은 그때... 이제 뭐 완성된 거 올리려고 만약에 내가 영상을 완성시키면은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최근에 한 거를 리뷰를 해야겠어. 카타나 제로를 리뷰를 할까봐... 저 뭐냐? 저뭐 날라온다. 에 뼈? 하...아무튼 아, 아...약간 그... 아...이게 뭐라고 해야 돼아 쉬는 날 분명히 쉬긴 쉬어야 되는데 잘 쉬었는데 아잘 쉬었으면 된건데 어...뭔가 아이해야되는게 있는데 안하니까 이게 막 찝찝하고 막 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일을 뭔가 안하니까 아 뭔가 그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아나잘 모르겠어 그리고 아... 아침에 이제 그 방송한다는 건 다시 취소됐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일하러 가시는 분들 일하잖아요? 어. 나는 생방송을 하고 싶은데 방송은 아니야. 이거 확실히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이제 제일 이제 해보지도 결과물도 별로 없는데 이제 만만하게 보는 게 리뷰죠. <웃음> 과연 어, 내 목소리를 좋아해서 많이들 찾아와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우리 꼬꼬마 친구들. 게임 많이 하고 영화 많이 보면은 그만큼 뭔가 많이 얘기를 할게 늘어나겠지만은 왜 전혀 그런걸 만들질 않을까 우리 개고 아무튼 저 배드림 코마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저번주에 일 안하고 집에서 일 안해서 원래 저번 주에 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분명히 <웃음> 월요일날 1,2, 어 화요일날 2,3, 어 수요일날 4, 1,2, 3,4, 5,6 목요일날 7,8 금요일날 9,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2회차 엔딩 몰이 그냥 통짜로 올려서 그렇게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결국안한 거야 너너 너? 개코 이 녀석.